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쥐띠 어, 4월 양력으로 보는 거예요. 양력으로 4월 운세 금전사업 애전 건강에 대해서 한번 타로카드로 풀어볼까요? 제가 카드를 뽑아냈거든요. 이거는 금전에 관한 거 아이고 <웃음> 아, 금전은요. 어, 음... 어, 지금 많이 힘, 힘이 들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뭘 내가 어떻게 금전에서뭘 어떻게 애써도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미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너무 욕심은 내지 말아라 왜냐면은이 4월 달에는요 음, 4월달에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묶임이 많다라는 거야. 만약에 어디 돈 받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그래, 뭐, 그런 거죠. 금방 주겠다. 금방 줄 거, 금방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금방 주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뭐, 리액션을 갖다가 뭐,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갚을 능력은 조금 좀 답답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게 아닌가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 어,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소송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받을 게 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소송도 조금 더디게 되는게 아닌가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쪽에서 어 뭔가가 어 여러분들 그쪽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수세에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소송을 건다 할지라도 어 그쪽에서 너무 빵빵하게 준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암튼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뭐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은좀 답답하지 않겠는가 조금 힘들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그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돼라는 어떤 의욕 자체도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어 그때쯤에 돼가지고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 어 그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연락이냐면은 내가 이렇게는 할어 이렇게는 어 할수 있는데 어너 괜찮겠냐 어 네가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는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라 왜요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구두로 하는 건 믿지 말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갖다가 질직 긁으면서 여러분들이 갖다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어, 뻥불하다 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유지만 하는 것도 어, 4월달에는 괜찮다 어떠한 무리한 투자나 확장은 어, 지금 여러분들 재정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금전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막, 풍, 풍, 뭐, 순, 숭동숭동, 그렇게 돌아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그 지출과, 어, 어떤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좀, 애껴 쓰는, 그러한, 한 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그 만약에 뭐 어디 가서 지르고 어떠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요 조금 후회할 일은 생기겠다 그러니까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음 규모 있게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사업은 사업은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사업은 음 조금 무리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조금, 만약에 사업하신 분들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경기고 뭐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관제에 걸리시면, 왜 자꾸 여기 관제가 보이지? 음. 관제에 걸렸는데 그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네, 암튼 여기 관제가 비춰지니까 조심해야겠다. 지금 관제 때문에 음~ 잠을 설치는 분도 꽤 있겠다. 그러니까 사업은요. 솔직히 무리한 투자는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관제에 걸리면은요 여러 이 4월 달에 여기 상력 4월이에요 양력 4월에는요 이기기가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이 관제에 걸렸다면 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소송까지 간다 라고 보기는 조금 뭐몇 명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사업장에 돈이 더 들어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게 되면은요 그 돈은 그냥 음. 어, 사업을 갖다가 발전시킨 데썼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은 회전돼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나가는 돈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앞뒤 재보지 않고 그냥 그못 먹어도 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4월달 현재 전체적인 금전운은요. 그닥 어 그닥 그렇게 막 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또 돈을 갖다가 융통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그거 융통받으면서도 여러분 불안불안하잖아. 이거 갖다가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금 자신감은 굉장히 만땅이거든요. 그때만 자신감이 만땅이라 하더라도 이 시절이 또 도와줘야지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갖다 융통을 했으면 그걸 갖다가 갚을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그래서 관제가 올 수도 있고 하여간 금전적인 문제는 그닥 좋지 않다 상중하라고 따지면 은그 중간도 못 미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돈 지출과 수입을 갖다가 꼼꼼히 관리 하셔야 겠다 라는 거지요네 애정운은요 어, 애정운도 그닥 좋지 않네요 음. 어떻게 안 좋은데요라고 한다면은 뭐 만약에 지금 연인이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이 인연을 갖다가 여기서 그냥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 갈림길에 놓인 게 아닌가 어, 갈림길에 놓였다 왜 갈림길에 놓였냐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연인이 연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이 어,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가 계속 받고 갈 바에야, 그냥 새로운 다른, 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 이 일은 여기서 끝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인과 끝내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을 갖다가 찾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 그 기로에 서있다. 그치? 기로에 서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기로에 서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어, 결혼하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관계가 조금 좋지는 않겠다. 싸울 일이 계속 생기고 이 싸울 일이 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봐요. 꼬리 꼬리를 물고 어쩌면 여기는 연인하고 같이 무슨 동업이나 뭐 연인하고 같이 어떠한 그 뭐지 금전적으로 엮여 있어요 음 그런 어, 그런 어, 사람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 이 지금 쥐띠들은요 4월달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무슨 패싸움 수준이야 <웃음> 뭐 <웃음> 웃어서 패싸움이라서 갑자기 웃어서 죄송한데 그그 패싸움이 패스함이 무슨 패싸움이냐 막뭘 막. 진짜 떼거지로 몰려가고 머리채를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음, 관제가 생겨도 그냥 1대1 관제가 아니라 그냥 이 편, 내편 나눠져가지고 그런 패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 연인하고도 지금 이번 달은 어, 별로 좋지가 않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서 일단은 4월달은 한발 뒤로 물러나서 있는 게 어, 어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요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어 어쩌면은 그런 거 그런 것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내 상태가 너 이게 지금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금전적인 면에서나 지금 구설도 너무 많고 이런데 굳이 내가 여기서 연애를 해야 되나 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연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그 갈등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이번 달에 뭔가를 갖다가 꼭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런, 그런 건 조금 음좀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100%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100% 마음에 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하고 굳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금전적으로도 제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지금 여기 사업을 봤지만 이게 만약에 회사라고 한다면요 은 회사에서도 지금 어떠한 구설이나 이렇게 동료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누군가가 중재를 갖다가 해줘가지고 그냥 겨우 끼덕끼덕 가게 되는데 여기서 어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을 해놓고 제대로 해다놓고 연애를 하든 뭐 하든 그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할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열 달을 기다려라 스무 달을 기다려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달은 그냥 음그 살짝 뭐 만약에 진짜 연애를 해야겠다 싶으면 4월달 말에 가서 하든지 4월, 4월 언제냐 라고 한다면은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만세력을 봐야지 만세력을 어디 봅시다. 연애를 만약에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4월 20일 지나서 어, 4월 20일 지나서 뭐 이렇게 막 대대적인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어 물꼬를 갖다가 트여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그전 그전에 뭐또한 연애를 갖다 하고 싶으면 조금 끌어요. 어, 끌고 4월 20일 넘어서 하면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 저기 막 돌싱이신 분들 돌싱도 있잖아요. 어, 돌싱이신 분들은 음 어, 돌싱이신 분들도 연애 면에서는요, 싱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싱이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그냥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어, 자유로운 연애, 어, 그래서 그 자유로운 연애가 어떤 연애나 하면은요, 어디 묶이는 것보다, 이제 묶이고 책임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연애만, 어, 연애만 가끔씩 하는 거, 너무 그냥 그, 고정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걔를 갖다가 꼭 봐야 되는 거면 그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당분간 내가 이런 그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회사 아니면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꼬여 있으니까 그냥 가벼운 연애? 어, 가, 또 아예 없으면 또 내가 또, 시, 어, 또 심, 좀 우울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예 없으면 또 우울해요.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조금 음, 갈팡질팡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냥 가벼운 연애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럼 가벼운 연애를 갖다가 할 수는 있겠냐라고 하면 만약에 가벼운 연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한 명하고만 하라 한 명이 끝나고 나서 다른 한 명하고 하고 그래야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가 내가 뭐가 된다 그치 공개적으로 어, 망신을 당할 일이 생겨요. 내가 쓰레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한 한 번에 한 사람만 새겨라. 어, 그리고 만약에 새기다가 뭐얘마음에안 든다. 곧바로 다음 날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런 거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는 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개쓰레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요 네, 그러면 건강적인 문제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요. 건강은 그다뭐 나쁠 거 없어요. 건강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 어디 봅시다. 어, 음,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자, 어, 자신 만만하지는 말아라. 음, 만사 부려 튼튼이다. 만약에 어, 나이가 계신 분들은 정기 검진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뭔가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그게 무슨 약인데요?라고 한다면은 음, 내가.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고혈압이 생겨서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뇨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어 그래서 그 약을 갖다가 그 매일같이 평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심적으로 우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약 먹으면 별문제 없어요 어 그거는 하나의 그뭐 고혈압 약뭐 평생 먹는 거 그거 뭐 어지간한 사람들 다 먹지 않나요 중년 이후에? 음 여기서는 중년 이후의 분들을 말하는 거니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정기검진 받아서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지나요? 라고 하면 네, 괜찮아요. 어, 약 먹고 그러면 어, 괜찮아진다 라고 보고 병을 키우지는 말아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요 올해 만약에 어떤 병을 앓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요. 음, 그 병이 조금 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오래 가거나 아니면 그거 갖다 방치하게 되면 어떠한 수술수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뭐 수술할 병인가요?라고 한다면 고혈압 방치에다가 잘못했다고 어, 그, 어,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쾅하면서 뒤에서 어 저기 막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 뒷목이 뻑뻑하다, 어 시야가 흐려졌다 막 이러면 은 미리 미리 가서. 있어요. 정, 어, 지, 점검을 받고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죠. 약을 타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 네.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쥐띠 여러분 4월 한 달은요. 쥐띠한테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왜 좋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 자묘상형이라 그러거든요. 어, 형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형살은 나쁜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태어난 날이 어떤 날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 형살이라는 거는요. 는요, 삐져나온 걸 갖다 깎아서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안 좋은 것들, 어디서 빵빵 터지는 것들 갖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캐치해서 그걸 갖다 잘 다듬어가지고, 어, 잘 굴러가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4월 한 달을 갖다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 올한 해가 어쩌면 결정이 될 수도 있, 있으니까, 올한 해가 꼭, 순조롭게 잘, 어, 조정이 돼가면서 굴러갈 수도 있는 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월달을 갖다가 좀더 신중하게 보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 어, 특히 저기 막 건강을 조심해야 되실 분들은요, 10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건강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쥐띠 10월. 어. 그리고 또 쥐띠 3월. 어, 그런 분들은 건강에 좀 유의하셔라 라는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어, 다음 이 띠별 운세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다시 어, 양력 어, 4월 운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